열심히 공연 중인 도쿄27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공연을 마친 후 미쿠는 다른 멤버에게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런데 그룹의 리더는 다른 사람이었네요. 뭐예요? 리더는 제가요. 테카 센터는 제가요. 이 정도면 인성은 저세상으로 보낸 수준이네요 계속되는 충고 그런데 난데없이 좀비가 나타나 미쿠를 물어버리고 매니저의 몽개그 이때 좀비 헌터가 나타나 좀비를 사살합니다. 이런 상황을 부정하지만 아쿠에게는 <놀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가6시간비비대 72시간의 기간이 이런 미쿠는 살기 위해서 어느 삼류 탐정을 찾아갑니다. 오! 助게 돼! 현재 가진 돈이 없었던 미쿠는 복귀 후에 수입의 10%를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느 잡지에 실린 좀비 치료제의 단서를 보여줍니다. 제가 10%를 올려줍니이에 좀비가 극을할수 있는 방법이 있 좀비가 극복을 할수 있어요. 내가 어1 5다옵션 결국 미쿠의 부탁을 수락하고 좀비 치료제를 찾기 시작하는 두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잡지사를 찾아갔지만 공터로 변한 잡지사. 1주 전에 가스 발로전요 뭔가 사원 전원 아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기사를 쓴 기자의 집을 알아보는 탐정입니다. 이때 갑자기 나타난 좀비가 미쿠를 공격하는데 그러나 간단히 좀비를 제압하는 미쿠. 그리고 정보원은 기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라 오이시 오이시다주 일본 최연소이면서 엘리트 좀비헌터 여자. 그녀의 임무는 미쿠를 잡는 거. 가미야 미쿠. 정보원이 알려준 집을 찾아간 두 사람 그리고 벽에는 미쿠의 브로마이드가 있네요 미쿠의 브로마이드를 걷어내자 그곳에는 치료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녀 좀비의 사진이 나옵니다 좀비 감염 치료약좀비가 된다 55시간 그리고 미쿠가 빠진 도쿄 2 7은 활동을 잠정 중단합니다. 인기를 등에 업고 자신이 대장 노릇을 한 인성 파탄의 미쿠를 생각해 주는 멤버들입니다. 난데없이 노래를 시작하는 미쿠 그 노래는 주변의 좀비들을 불러 모이게 합니다. 좀 특이한 좀비 무리도 나타나고 바로 미쿠에게 돌진하는 좀비들 도망가는 두 사람 앞을 가로막는 좀비 헌터. 그녀는 목표였던 미쿠가 아닌 다른 좀비들을 해치웁니다. 그냥 단순히 사인을 받기 위해 쫓아왔던 좀비들은 억울하게 저세상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마주하게 된 좀비 사냥꾼과 미코. 녀비 한다가 마사가 미코의 찐팬이었네요 아도 이런 그녀는 치료제를 찾는 걸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미쿠는 SNS에 올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직 철이 덜 들은 미코, 그리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탐정입니다. 이렇게 치료제가 있는 미녀 좀비가 있는 건물에 진입하는 세 사람. 하지만 먼저 이곳을 접수한 또 다른 좀비물이들이 있었네요. 이들의 목적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좀비 미녀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좀비 보아들에게 세 사람을 공격 명령을 내리고 하지만 이들을 간단히 격퇴하는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좀비들이 이들 앞에 나타나고 <목소리> 헌터가 두목급 좀비를 상대하는 틈을 타두 사람은 치료제를 찾아 앞서나갑니다. 그런데 두사람 앞에 나타난 또다른 두목급 좀비. 미쿠의 공격을 막아내는 좀비. 그리고 탐정의 공격도 간단히 맞는데 이때 미쿠는 소리는 파스로 간단히 좀비를 제압합니다 한편 열심히 싸우고 있던 좀비헌터는 주목급 좀비를 두 세상으로 보냈지만 자신도 당하고 맙니다. 다시 좀비헌터가 나로구나. 바나고 돈이 돼.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해 좀비에게 돌진하는 탐정인데 좀비와 함께 작곡하는 탐정. 미녀 좀비가 있는 방에 도착한 미코 마침내 치료제를 투여하는 미코 그리고 뜬금없이 살아나는 좀비 헌터. 결국 함정을 제외한 세 사람은 이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좀비가 나타나고 이때어디서날아온 화살. 화살을 쏜사람은같은 걸그룹 멤버들이었네요. 그녀미은미쿠가 올린 은미 s 를 보고 찾아왔었던 거였습니다. 미 やっぱり인나네비급 영화지만 주인공이 나름 이뻐서 볼만했던 영화였네요.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